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웃음> 안녕하세요 스톤모트입니다 네, 이제부터 무료 홈페이지 만들기 다음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다양한 내용들과 강의 내용들을 숙지하시면 지금 보시는 거가 조금 더 수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 저희 채널에 오셔서 더 좋은 강의, 더 좋은 내용들을 익히시면 여러분들도 손쉽게 무료 홈페이지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시간은 홈페이지 관리자 화면 이해하기 입니다 네, 네이버 네 모드가 무엇인가 그리고 홈페이지 제작 절차 홈페이지 제작은 기본 크롬 브라우저 설치하기까지 앞에 진행하였고요 이번에는 관리자 화면 이해하기 인데 이 관리자 화면 이해하기가 왜 중요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모드 홈페이지를 만드실 때 직접 만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간혹 저희 업체처럼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를 해서 제작을 하신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만든 홈페이지 모드 홈페이지를 전달받아서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모드 홈페이지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 관리자 화면 이야기만 보셔도 충분히 모드 홈페이지를 관리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홈페이지 관리자 화면 이야기를 하나하나 저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네이버 모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네이버 모드라는 www.modo.at라는 모드 사이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기 있는 모드 홈페이지를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누구나 쉽게 무료로 만드는 홈페이지라고 해서 오른쪽 상단에 여러분들은 로그인 홈페이지 관리라고 노출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네이버 아이디를 통해 로그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로그인 대신 이 사이트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눌러줍니다 이 홈페이지 관리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신 모든 홈페이지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홈페이지를 새로 제작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신 분들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요 내 홈페이지 추가하기를 누르시면 간단하게 톡톡으로 안내나 이메일 안내로 받으시면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한 안내사항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의를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은 모두 홈페이지를 만드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는 앞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오시는 길 이러한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꾸미시는데 가장 알맞는 구성을 추천해 주시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이 없어도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없으신 분들은 뭐 5개 이하 있습니다 뭐 인스타그램이 있으십니까 네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렇게 선택사항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다양한 직종에 맞춰서 추천 템플릿이 노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일, 목장, 미용 스파, 배달음식 등등 다양한 업종의 홈페이지들을 추천 템플릿을 들 노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빵을 좋아하니까 빵집 제과점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그럼 빵집에 맞는 빵이 나오는 시간 내부 모습, 쿠폰, SNS, 오시는 길, 문의하기, 게시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어떤 구성이 노출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기준으로 한번 이 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홈입니다 홈은 많은 사용자들이 첫 번째 페이지를 보는 경우가 가장 많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홈페이지 맨 처음 페이지를 보시고 떠나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시고요 이 홈을 보고 아, 좀더 궁금하다 해서 다음 페이지들을 점점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하나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정보형, 이미지형, 포스터형, 버튼형, 자유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정보형, 이미지형, 포스터형, 버튼형, 자유형이라는 걸 클릭하게 되면 다양한 스타일을 저희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보형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노출되는지 여러분들은 감이 좀안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는 있 샘플 보기를 통해 정보형은 일반적인 모든 홈페이지에 적합하며 배경 이미지를 최대 4개까지 노출할 수 있고 동영상 연결도 가능합니다 첫 페이지에서 중요한 정보가 한눈에 보입니다 샘플 보기를 통해 내가 구축하고 싶은 홈페이지의 스타일을 찾아서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장난감을 조립한다든지 아니면은 자전거를 조립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설명서만 잘 읽게 되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조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설명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자신에 맞는 샘플을 보시고 설명을 차근차근 읽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가장 적합한 형태를 선택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버튼형과 이 자유형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버튼형의 경우에는 배경이 어느정도 잘 구축되어 있고 나만의 브랜드를 잘 보여준다는 면에서 저는 이런 버튼형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만약에 버튼형이 아니라 나는 좀 자유도 있게 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톤 모드처럼 꾸미고 싶으신 분들은 자유형을 선택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하나하나 잘 읽어 보시면 되세요 홈 배경 이미지를 올리기 누르게 되면, 최대 10메가바이트, 가로 길이 1280 이상의 큰 이미지를 올려주세요. 라는 것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사진 올리기나 최신 사, 사진 추가나 최근 사진 추가를 누르셔서 여러분들의 사진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정말 다 아주아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 톡톡 공유하는 방법 정보 수정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를 등록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전화번호가 여기서 버튼으로 노출되게 됩니다 소지 공개 한마디 그리고 버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렇게 전화를 누르시면 전화번호를 추가했을 때 전화번호 버튼이 추가되시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전화, 스토어, 네이버 예약, 톡톡 말고 나는 일반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좀더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홈페이지에 버튼을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여기 있는 아이콘들을 자유롭게 선택을 해주세요 뭐 어디로 바로가기 라는 버튼 하실 경우에는 이런 화살표가 좀 적합하시고요 날씨 인스타그램 등등 다양한 버튼들의 아이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외부 페이지로 갈 경우에 이런 화살표 버튼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있는 버... 셀렉트박스를 선택해 주시고 외부 링크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외부 링크 주소를 집어넣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버튼명과 주소를 가지고 사용자들이 이동을 할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외부 링크 말고도 전화번호, 문자, 이메일 그리고 맨 위로 가기 버튼 등등 아주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 맨 위로 가기 버튼의 경우에는 이런 화살표들이 좀 적합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모드 홈페이지의 장점은 이렇게 모바일, PC 둘다 한번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C와 모바일에 대한 기본 편집 창을 통해서 설정을 다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고급 편집을 통해 여러분들은 PC에서 좀더 확장성 있게 수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여러분들은 구성요소 추가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수정과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성요소 추가 이 중에 여러분들은 이 안에 툴에서 텍스트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를 클릭하시고 타이틀 텍스트, 본문형 텍스트, 목록형 텍스트를 누르시면 여기 오른쪽 편에 나는 본문형이다, 목록형이다, 기호형, 여러가지 버튼들이 있는데 정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호형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없는 목록에 추가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의 항목들을 추가해서 노출할 수가 있고요 번호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어떤 목록에 번호를 매겨서 노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쓰는 것들이 좀 번거롭거나 사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본문형 텍스트를 쓰셔서 여기에다가 1번 엔터 2번 엔터 3번 엔터 이런 식으로 쓰시면 목록형과 동일하게 노출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똑같이 노출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약간 이런 스타일을 좀더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html 페이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태그를 사용해서 제작해 주시는 것들이 홈페이지 제작하실 때좀 유용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뭐 어떤 것이 유용하냐면 뭐 SEO라고 해서 검색엔진의 노출이 좀더 용이하게 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법칙에 맞게 잘 쓰여지는 홈페이지들이 좀더잘 만들어진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여기 에 넣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글씨만 잘 읽어 보시면 되세요 이미지 한 장을 넣으실지 여러 장을 넣으실지 만약에 이미지를 한장 넣으실 경우에는 이미지 한 장을 클릭하시고 이미지를 클릭하시고 여기에 이미지 올리기 또는 설명쓰기 타이틀쓰기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미지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올리시고 이미지 안에 타이틀이나 여러가지 타이틀 테두리 크게 쓰기 작게 쓰기 밝기 어둡게 하기 이런 다양한 선택 사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미지를 좀더잘 보여주고 싶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타이틀쓰기나 설명쓰기나 이미지 크게 보기는 다만 놔두시고요 여기 있는 정도만 노출을 해주시고 이미지 추가해 주신 다음에 저는 이미지 하단에 타이틀 텍스트와 본문형 텍스트로 해당 이미지에 대한 타이틀과 내용을 작성해 주시는 것을 점점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미지 한 장, 이미지 여러 장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2단으로 보여줄지 3단으로 보여줄지를 생각해 보신 다음에 클릭만 하셔서 이미지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환효과 이미지라고 하는데 이미지가 이렇게 슬라이드로 넘어가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로 넘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싶으실 때는 저처럼 전환효과 이미지를 넣으시고 이미지 올리기를 통해 최대 20개의 이미지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미지를 등록하시고 사라지는 효과, 움직이는 효과 그리고 여기 는 전환 속도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약한 1.5초 정도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사라지는 효과나 움직이는 효과를 적용해 보시고 미리 보기를 통해서 나에게 맞는 전환 효과를 선택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도 표기를 위해서 일반적인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API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키를 연동해야 되는 번거로운 작업들이 필요할 텐데요 여기 네이버 모드에서는 지도만 누르시고 지도 위에서 위치만 저희들이 주소지만 검색해서 선택만 하시면 여기에 여러분들의 지도에 정확하게 네이버 지도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이러한 지도 이미지들에 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구분이란 거는 어느 정도 단락을 구분해 주는 부분인데 여기는 구분선에서 실선이나 점선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또는 공백으로 어느 정도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버튼인데요 저는 이미지 텍스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버튼입니다 막대 버튼을 추가시켜 주시면 여기 있는 전화하기 버튼을 좀 전에 앞에서 보셨던 아이콘들을 똑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전화를 이 홈페이지에서 문의 전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문의 전화 버튼을 전화하기 버튼을 만드시고 여기서 전화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 뭐 문의하기 문의하기 버튼 이런 식으로 버튼명을 만드시고 여기에 숫자로 전화번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버튼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좀더 만들고 싶어 했을 때 여기에서 버튼 추가하기를 만드셔도 되시고요 여긴 삭제, 복사 최하단 아래로 위로 이런 버튼들을 잘 이용하셔서 이걸 위로 하시면 위로 올라가시고요 아래로 하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지우실 때는 간단히 여기 쓰레기통에 있는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쉽게 삭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 버튼을 하나 더 만드실 경우에는 여기서도 동일하게 복사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하단에 동일한 버튼이 복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전화하기 또는 뭐 고객상담하기 또 바로가 오시는 길, 오시는 길 지도, 또 문의하기, 상담하기, 이벤트 안내 여러 가지 의미로 아이콘들을 사용하시고 전화 또는 문자, 이메일, 웹 링크 또는 저희가 페이지 이동을 통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할수 있는 버튼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시는 길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런 버튼 이런 아이콘을 만드시고 여기에 오시는 길이라고 써주시면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오시는 길 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표도 있는데요. 표도 여러분들이 간혹 사용하실 경우에 이렇게 표 만들기를 통해 손쉽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런 표도 이미지로 만들기보다는 이렇게 표 만들기를 통해 제작하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만 이 정도 구성요소 추가만 하시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모두 홈페이지 제작되어 있는 것들을 마음껏 쉽게 편집하고 다루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오시고 모바일 미리 보기나 PC 미리 보기를 하신 다음에 임시 저장 또는 홈페이지 반영을 통해 내 홈페이지 들이 지워지거나 꺼지거나 망가지거나 했을 때 계속 유지가 되도록 저장해 주시는 습관을 항상 길러주세요 포토샵이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여러 가지 툴을 다루실 때는 늘 저장하는 버릇을 들여주시는 것들을 좀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또빵 나오는 시간 또 내부 모습 이런 것들 경우에는 이 페이지 추가를 통해 구성요소 이미지 버튼이나 이미지 텍스트 갤러리 빔 페이지 이런 구성요소 페이지라고 하는데요 이 구성요소 페이지를 통해 여러분들이 이 구성요소 추가 버튼으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렇게 갤러리를 만들 때 갤러리 페이지 추가 버튼을 눌러서 갤러리를 만들기 보다는 페이지 추가 빈 페이지에서 비어있는 도화지에 제목, 내용, 그리고 이미지, 구분선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고 버튼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 막대 버튼 이렇게만 해 주셔도 하나의 페이지가 완성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상단에 페이지명을 클릭하시면 얼마든지 상단에 있는 페이지명을 수정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내부 모습을 내부 모습과 외부 모습 하나를 더 만드시고 싶으실 때는 여기 있는 톱니바퀴를 누르시면 페이지 복사, 페이지 삭제 버튼이 있는데요 그래서 페이지 복사를 해 주시고 여기에 외부모습이라고 작성을 해 주신 다음에 이미지만 변경해 주시면 얼마든지 내부모습, 외부모습, 내외모습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메뉴 그리고 이미지를 자유롭게 수정하고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성요소 추가 말고 다른 페이지들을 만들고 싶으실 때는 여기 있는 페이지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기능 페이지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기능 페이지는 게시판, 문의 신청, 스케줄, 쿠폰 이벤트, 메뉴 가격, 영업, 매장, 그리고 홈페이지 모아보기, SNS, 연결, 스토어 이렇게 다양한 기능 페이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있는 모든 구성 요소 페이지와 기능 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내용이 길어지는 것같아서 기능 페이지 설명은 그 다음 시간에 강의를 추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관리자 화면 이해하기 두 번째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기능 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은 홈페이지 기본 정보 입력하는 방법 그리고 홈페이지의 인터넷 주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홈페이지 만들기, 특히 네이버 모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홈페이지를 만들고 관리하고 추가하고 페이지들을 어떻게 늘려나가고 수정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구성요소를 가지고 홈페이지를 수정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구성요소 페이지를 수정하거나 만드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은 저희 손모드에 오셔서 연락을 주시면 얼마든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페이지도 정말 좋으니까요. 다음 영상도 얼마든지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를 해주시고 알람설정까지 해주셔야 다음 있는 강의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귀와 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점꼭 유의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알람설정까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웃음>